안녕하세요 글리쌤입니다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자기 진짜 성격대로 생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해관계로 엮여 있기 때문에 모두가 균등하게 똑같은 감정상태를 유지하기도 힘들죠 누군가는 영향을 주고 누군가는 영향을 받는 관계가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감정적으로 대하는 상사와의 억눌린 상하관계 밥그릇 싸움하느라 눈치 싸움하는 동료 잘 대해주면 호의를 권리로 하는 눈치 없는 후배까지 모두가 나를 둘러싸고 압박하는 기분이 들어요. 업무 요청을 할 때도 혹여나 상대 표정이 일그러질까봐 몇 번씩이나 곱씹게 되고 혹시 거절하면 또 어쩌나 내 이야기에 반응하지 않으면 어쩌나 고민을 하게 되죠.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눈치를 전혀 보지 않고 직장생활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눈치 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자신의 생각에 사사건건 의문점을 갖다 보니 업무가 지연되고 긴장되고 자신감이 떨어진다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눈치를 보는 성격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스스로에게 먼저 떳떳해지면 됩니다. 내가 정한 계획, 내가 수립한 제안 내용이 나 스스로 납득할 만하다고 생각되면 미리 다른 사람의 반응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생선가게를 지나가는데 생선가게 아저씨가 외칩니다. 생선 사세요 생선 맛있어요 생선 한번 사세요 생선가게 아저씨 입장에서는 생선이 맛있다 싱싱하다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저 외치는 겁니다 자신 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나가다가 생선 사세요 라는 말을 듣고서 이 아저씨 왜 자꾸 생선 사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비난을 하진 않습니다 내가 필요하면 사고 필요하지 않으면 그저 지나칠 뿐이에요 상대방의 말끝마다 상대방 말을 반박하려는 이상 성격자를 제외하고는 그다지 상대방의 말에 나를 세우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필요하다 생각하고 정당하다 생각하는 걸 말하는 거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표정이나 말투 억양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 생각을 전했다면 받아들이고 말고는 상대방의 몫입니다. 말해보기도 전에 요청해보기도 전에 상대방의 반응까지 미리 짊어지려 하다 보니까 말 한마디 하기가 어려워져요 시간은 흐르고 일은 쌓이고 마음은 초조해지고 자존감은 낮아지고 미리 말하지 않은 날을 또 책망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상황에서 또 이야기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이미지가 굳어져갑니다 무언가 요청을 할 때는 말끝을 흐리지 않는 게 중요해요 스스로도 자신의 생각에 자신감이 떨어지면 상대방 또한 무시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그리고 직장은 자신의 약한 감정을 어루만지는 곳이 아닙니다 직장 안은 치유하는 곳이 아니라 단련하는 곳이에요 치유를 하고 싶고 치유를 하려는 마음이 강하다 보니까 그게 쉽지 않은 직장 구조에서 내가 오히려 더 상처를 받는 거죠 철저하게 날서고 긴장되는 전쟁터라고 생각하는 편이 나을지도 모릅니다 실제 칼부림은 일어나지 않잖아요. 직장에서의 기대치를 낮추면 직장 밖에서 힐링하는 시간이 더 값지게 느껴질 겁니다. 직장, 업무 자체가 자신의 인생 전부가 되지 않게 비율 조절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직장에서 눈치 보고 말한 자리 못해서 바보 같은 자신이어도 그게 진짜 나 자체는 아니라는 거 그것만 일단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